오늘은 홍언니의 요리교실 오늘의 음식은 월남쌈! 월남쌈 하면 은 기본적으로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일반적인 월남쌈도 그러나 거기에서 더 다이어트 음식으로 변신시켜 버리겠습니다 가끔 일요일날 안심 먹는 것 같이 가끔 먹습니다 자. 한번 주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남쌈 월남쌈은 한 5개 정도만 먹을 거예요 한 장이 한 20칼로리 정도 됩니다 20칼로리 정도 제가 5개를 먹으면 100칼로리 정도 되니까 그리고 야채 야채는 이렇게 양상치 파프리카 오이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기호에 맞게 원하는대로 드셔도 돼요 자 요기는 닭가슴살 닭가슴살을 오늘은 훈제 닭가슴살을 준비했습니다 시즈닝 없는 그냥 훈제 닭가슴살 오늘의 준비물 가격은 닭가슴살이 990원 야채가 700원, 800원 정도 이 월남쌈 월남쌈이 한 300원 정도 그리고 소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다닐 때 먹는 스리라차 보시면 은 칼로리가 없죠 어뭐 다른 또 0칼로리 소스 있잖아요 그런 걸로 뭐 드셔도 되고 일단 월남쌈에 들어갈 수 있게 크기로 이렇게 조그맣게 가족들이 먹을 때 옆에서 저는 요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야채는 같이 준비하고 이렇게 먹으면 좋죠? 길게 찢어서 요거 다 해가지고 칼로리가 어, 월남쌈이 100정도 칼로리 그 다음에 닭가슴살이 한140 야채야 뭐 어차피 뭐 10칼로리 이 정도밖에 안할것 같고 한200 중반 정도의 칼로리가 될것 같아요 요렇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뜨거운 물을 준비했어요 뜨거운 물자 20칼로리짜리 이건 살짝 넣어야 돼요 살짝 넣어서 오래 넣으면 너무 누들누들해고 모양이 잘안 나와요 자이렇게 야채를 넣고 닭가슴살을 넉넉하게 넣고 쭉한줄 자, 아 이걸로 한 입에 먹어보겠습니다 한 입에. 음, 야채 때문에 식감 좋고 아 스리라차 이 소스의 향이 아주 좋아요. 아빠, 왜? 나한개 주면 안 돼? 요 이거를? 응. 쌀페이퍼. 응. 자. 오예! 감사합니다. 하나 먹고 떨어지세요. <웃음> 이게 여기서 원래는 땅콩소스 이런 것도 맛있잖아요. 그리고 뭐 소고기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다 하셔도 되겠어요. 가족들은 옆에서 좀더 칼로리가 있는 소스와 고기. 저는 이렇게. 요거 그러면 하나에 다섯 개한 250칼로리.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50칼로리 정도 되겠네. 50칼로리. 그러면 4, 5, 20. 지난번에 안심 구워먹을 때 그거 보고 제 회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해먹으셨습니까? 댓글로 어땠는지 피드백을 주십시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해서 저칼로리 다이어트 음식 홍원잎혀 월남쌈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드셔보시죠 이번에는 색다른 음식을 해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시즌 때 먹을 수 있는 감자 튀김. 기름에 튀기는 건 아니니까 감자 구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을 때도 막판 때좀 먹었었는데 아주 맛있어요. 제가 저도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자주 먹어요. 오늘의 준비물 감자 170g 정도 준비했습니다. 170g이면은 칼로리는 어, 뭐한 170칼로리 정도. 우리가 탄수화물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단백질. 오늘은 그냥 프로틴 파우더로 대체하겠습니다. 단백질 25 그리고 감자튀김 하면 또뭐 뭡니까? 케찹 이하이즈거하이즈거 머스타드 0칼로리 그 다음에 토마토 케찹 요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두께는 너무 얇게 하면 은 금방 타요. 그리고 식감이 감자... 튀김 맛이 좀 없고 껍데기 먹는 느낌? 그러니까 너무 얇게 할 필요 없이 한요 정도? 요 정도 보이시나? 자, 에어프라이기에 요렇게 한 번에 다 깔렸습니다 이렇게요 정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0도 15분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정도 디버,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봐서 타는지 한번 보시고 양에 따라 좀 틀리니까 자 지금 7분 정도 지난 정도 비주얼입니다 이렇게자 준비가 됐습니다 비주얼이 어우 먹음직스럽죠? 요기에다가 치즈를 얹어도 돼요 치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무염 치즈나 칼로리 낮은 치즈로 후추 분말로 된 마늘 그리고 여름 기호에 맞게 이 에어프라이 들어가기 전에 뿌리시면 돼요 그리고 고추제 파우더로 단백질은 프리모 알파웨이라고 바나나 맛이 있어요 아 이거 딱 맥주각인데 맥주각 제가 맥주를 못 먹으니까 처음인데 여기다가 탄산수를 넣어보겠습니다 탄산수 맥주의 느낌 <웃음> 어떤 시원한 맛이 날지 한번 우선 오늘의 메인인 감자 튀김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케찹과 머스타드를 같이 찍어서 자이렇게 요게 소리를 같이 들려줘야 될것 같아요 진짜 영화 보면서 먹으면은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 한끼 식사 대용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구마도 해 먹어요. 고구마는 이렇게 얇게 스틱으로도 해 먹는데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도 되고 스틱으로 해도 되고 맛있어요. 그리고 단호박으로 하셔도 되고. 지금은 뭐 다이어트 음식, 다이어트 이렇게 식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 보디빌더 때그때 그런 게 없어요. 뭐를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브레브 이거다 했습니다 진짜 닭가슴살, 만두, 떡 떡도 거의 나트를안 넣고 다 만들어 보고 다 먹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했던 것들은 제가 아마 다 시도해봤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결론은 다 귀찮아가지고 그냥 닭가슴살에 고구마만 먹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탄산수는 거 별로? 별니다 별로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들 이거 해드신 다음에 댓글을 또 한번 달아주세요 어떤지 식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맛있게 해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언이의 요리교실이었습니다